저, 어 저도 처음에 저예요 저. 아 진짜요? 네. 몸은 애때 모입니다. 네, 몸은 애때이는데 그러니까 몸은 고등학생인데. 와 얼굴이 거의 우리 큰아버지. 또. <웃음> 아 김근영님 현둥님 너무 잘생겼어요. 아 이런 분뭐 못들이나 뭐 이런 거? 하다. 이거는 딱 비꼬는 것 같은데요. <웃음> 아, 네. <웃음> <웃음> 자 탄수화물 사이클링 때 저탄 때 지방량 늘려야 되나요? 어 저는 늘리는 걸 추천합니다. 아, 저탄 때 지방 늘리는 거요? 그왜 그러냐면 저탄 때 목적이 뭐냐 탄수화물을 비워내는 거죠. 에너지가 없거든요. 그럼 뭔가라고 좀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내가 탄수화물 안 먹어도 어떻게든지 에너지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지방이 사람들이 지방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이 그때 엄청 잘 진짜 차이가 많아요 그때 지방의그 에너지를 진짜 느낄 수가 있어요. 맨날 많이 먹으면 네. 지방은 진짜 이게 사실 못 느끼잖아요. 중만 그렇죠. 있지. 그렇죠. 근데 진짜 이게 저 탄수화물 상태에서 지방이 들어온다 그러면 은 이게 진짜 확 느껴집니다. 특히 포화지방. 운동할 때 느낌이 달라요? 아니 뭐 입이 들어온 순간 다르다. 아, 입 순간 다르다고요? 응, 응. 아니 막 뭐야, 아몬드. <웃음> 그러니까 뭐좀 애매하게 아몬드 이런 거 말고요. 네. 오메가 3 이런 거 말고 네. 진짜 이속 삼겹살 있잖아요. 아 돼지 기름 진짜 진짜 기름. 포화지방. 포화지방. 응, 응. 포화지방 특히 포화지방.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미디어가 좀. 사람들이 잘못 맞는 게 저건 뭐 지방 나쁘다, 네, 지방분량이 근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진짜 좋아요. 특히 저 탄수화물. 나는 여러분, 다이어트할 메모? 때 이거 진짜 메모. 다이어트할 때 아침에 난 삼겹살을 먹는다니까. 그거 아무 뭐 어떻게 아무도 먹을 거잖아. 그쵸. 맛도 없는 거뭐 하러 그걸 먹냐고. 그제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이제 저탄한다고 해놓고서는 단백질량만 엄청 늘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엄청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네. 지방은 살, 네. 단백질은 근육. 근육. 네. 탄수화물 에너지. 에너지 딱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아 이걸 줄였으니까 이걸 늘리면은 근손실이 좀더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으로 보통 하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생크림 버터 이건 좀 생크림 아, 버터, 괜찮아, 버터. 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어머 탄수할 화때 아침에 삼겹살을 아. 먹어봐요 아침에 음 응. 근데 삼겹살 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한 150g 150g 응, 150g 한몇 어. 젓가 <웃음> 안 되거든요 네. 그걸 에어프라이어 돌려가지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네. 키친타올로 하면 닦아요, 음 기름을 딱 적정하게 먹는거요 그래야 되면 엄청 맛있요 아침에 그러면 기분도 좋고 네. 입에 들어와서 씹는 순간 <웃음> 기름이 팍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저탄수화물 때는 그게 확 온다니깐요 저탄수화물 때 탄수 조금 먹으면 행복한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아, 거예요? 그, 그럼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 좋아져요 자, 기분이 좋아야 열심히 운동을 하니 이거 하지. 저도 좀 궁금하다 시즌 다이어트 조금 먹고 빼는 거랑 적당히 먹고 유산소 많이 해서 빼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나요? 근데 에너지 소모라는 게 생각보다 유산소로 네. 특별히 막더 많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러닝머신에만 찍힌 거 봐도 뭐 100칼로리, 200칼로리 그렇죠. 인데 사실은 뭐닭 닭가슴살 100g도 뭐 120칼로리인데 그렇죠. 차라리 저는 유산소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일상생활 열심히 하는 걸좀 맞추세요. 아뭐 걷는 거라든지 머리를 쓰고 아 머리 많이 쓰고 계단 걷고 계단 걷고 그 청소 집에 청소 좀 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일상생활 속에 그좀 많이 움직여서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게 접근 하는 게 유산소를 해야 지방이 빠진다. 네. 유산소를 안 하면 지방이 빠진다. 네. 딱그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 유산소는 그냥, 그냥 조금 더 움직이고 되는 거지 우리 네. 유산소는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네. 유산소 시스템을 항상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말하는 것도 유산소고 사실은 어, 그게 이제 그거를 한다뿐이지 네 그거를 한다고 해서 스위치가 딱 켜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식사 뭐 하셨어요? 계란후라이에 간장빔밥와 <웃음> 그... 이거 내 유도할 때 체급 올릴 때만 던는데여기다 <웃음> <웃음> <웃음> <마> 마요네즈 <웃음>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웃음> 오늘 지원하게 된뭐 네. 동기라던가 뭐 웅서님을 평소에 뭐 좋아했다던가 이런 거 있나요? 제가 18년도 아마코 대회 때 처음 뵀었거든요. 그때부터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 찍었다고 해서 팬이라고 찾아가서 포옹하고 막 그랬었어요. 도착하고 도차로... 아 네. 포옹하고 기억난다.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몬스터집에 오셨을 때도 제가 2년 전에 뵀었다고 하면서 또 포옹 한번더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안하아 그러시더라고요. 남남 팬이 아 여자 팬은 없어. 아침에 삼겹살도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네. 공수일도 혹시 대회 준비하실 때좀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아니 내꼴렸어왜 아,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남들 줍니다 그냥. 아나테 주는 거 워낙 좋아해서 네. 잘안 먹어요. 음. 왜왜안 먹냐 안 좋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워낙, 워낙 많이 먹었으니까 워낙 네. 많이 먹었어자 질문은 시합 준비 때 먹어도 되냐? 아 시합 아, 한2주 전까지 아니, 저는 먹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그 전체 칼로리라든지 그 성분이 네. 문제인 거지 피자 먹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고구마만 먹고 해야 된게 아니잖아요. 이제. 당연하죠. 에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댄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만 나오면은 뭐든지 저는 먹어도 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어. 뭐 옛날에 뭐 보디빌더 중에 뭐 콜라 있잖아요. 콜라 먹고 한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냥 설탕 들은 거. 아그건 어, 좀. 그건 좀 오바다. 네, 그건 좀 오바. <웃음> 그 <부분 오바라고 웃음> 네. 그건 오바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웅수빈 지금 먹고 있나요? 저는 종종 먹고 있는데 이제 끊어야 되나 고민이 돼 가지고 아, 질문 그, 드렸어요. 뭐 끊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 좀더더 보내 주죠. 예. 몇 개? 20개. 20개? 네, <웃음> 네 20개 일단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눈택 기구 얘기가 나와서 질문이 생겼는데요. 혹시 기부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머신이 아... 있으실까요? 저는 그 리어 리어 그 풀다운 있잖아요. 리어 풀다운. 네. 저는 그게 진짜 명작이라생각 그러니까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곡폼을 예, 예. 그리면서 예, 예. 그게 진짜 명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또 필력이 없어 가지고 시연을못 하네. 아, 진짜요? 네. 그, 예. 그 토크 머신 와이드 풀다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 양쪽에서 예, 아, 아, 아, 아 맞다. 리어 가 아니다. 제가 와이드. 잘 모르겠다. 와이드, 와이드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웃음> 정확히 알고 계시네. 예. 그 곤서에서 운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일반 헬스장에서 볼수 없는 기구들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직 시, 공개 안된 그건 맨날 뭐 바뀌어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뉴텍 사장님이 살짝 그 발명가 스타일이잖아요, 완전 응. 네. 이게 뭐 자꾸 뭐가 달라져 요 자꾸. <웃음> 네. 뭐가 자꾸 달라. 져 오늘은 손잡이 있는데 <웃음> 다음날 이래돼 있고. 네. 자꾸 뭐가 바뀌어요. 그러고 이제 오. 자꾸 뭔가 새로 만들어서 샘플을 네. 갖다 놔요. 그래서 와봐 이러면 저는 움살 써봐도. <웃음> 아주 저 객관적으로 답을 드리죠. 네. 뭐 이거는 별로고 저거는 좋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항상 이제 좀 신제품 나오기 전에 거기서 먼저 나오죠. 거기 뭐 지금 살짝 공개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따위는. 지금 이제 체스트랑 네. 체스트랑 이 이거 이 뭐라고 이거 뒤로 하는 거 후면상도? 네. 그거랑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콤본데 네. 약간 좀 우리가 기준 알고 있는 그 네. 팩댁 있잖아요. 네. 그거랑 조금 다른 거. 혹시 저머신 말하는 건가요? 어? 저 <웃음> 여 몬스터 짐인데 어, 네. 저게왜 여기 있지? 몬스터 짐이잖아 여기는 공사님께서는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정해놓는게 있으실까요? 어... 시합 준비할 때요 예를 들어서 유동적으로 드시는데 이것만은 좀 자제한다 라는 음식 같은거아 음식? 이상하게 라면은 좀 뭔가 죄짓는 <웃음> 기분이더라고요 <웃음> 라면은 죄짓는? 라면안 <웃음> 먹게 되더라고요 치킨 이런거 <웃음> <웃음> 먹는데 지코바 아, 좋아해 지코바 말고 나는 그 튀김 껍데기, 아, 튀긴 네, 껍데기 있는 거 그걸 드신다고요? 일단 그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네. 한번 먹으면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그냥 안 먹는 게 좋죠 안 먹는 게 좋다 안 먹는 게 좋은데 네. 그 튀긴 거 이런 건 아무래도 칼로리 높은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죠 제가 또 운동도 궁금하지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웅선님의 피드를 제가 한 3년 넘게 계속 보고 있는데 오, 몸이 항상 좋으셨거든요 앞으로의 사업적인 거 말고도 대외적인 목표가 있으신지. 뭐 어, 상대 다 궁금해 이거. 대외적인 목표는 사실 진짜 없습니다. 네. 몸이 좋은 게 좋은 몸이 좋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마인드가 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정말. 그 옛날에는 내가 시합에 네. 1등하기 위해서 몸을 항상 키웠거든요. 네. 그래 되니까 시합이 끝나면 완전 돼지가 돼버린 거야. 누그래요 왜냐면 내 목표를 일했으니까 <웃음> 네. 그래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난, 내가 몸이 좋은 게 좋기 게문에 네. 그냥, 좀만하게 쭉 가는 거예요. I couldn't talk about it. I was like a p e n s i o 선 님에게 건 m e t h 어떤 g I 지궁금 n t think about it. I w 리 s like a penny. I was like a penny. I was like a penny. I was l i 첫 번째로 내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우리 와이프예요. 아또 지금 건의 사진도 나온다. 네, 내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사람이 첫 번째 우리 와이프고 네. 내를 더 사람답게 진짜 이제 지성인으로 만든 게 우리, 우리 아들이에요. 옛날에 나는 진짜 알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웃음> <웃음> 우리 아들 때문에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이 이제 좀 뭐라 해야지 이해심도 엄청 많아지고. 그렇죠 이해심. 이해심도 많아지고. 그 인내심 도 많아지고 인내심도 많아지고 인내심도 많아지고, 네. 인내심도 많아지고 좀 뭐라하지 내가 원래 환하게안 웃거든요 네. 아들 때문에 환하게 웃어요 요즘에 오... 그래서 그냥 뭐 삶의 이유 막 이런 건좀 오바고 네. 그런 건 오바고 내 네, 흔적이죠 흔적 아, 흔적 응.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 퀴즈 응. 건이 몇 개월일까요? 지금 맞추는 사람? 아, 쉽게 그... 나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제는 <웃음> 아니 게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 놓고서 잠깐 나이는 <웃음> <아니, 놔두는> 뭐야? <웃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그 개월... 18년도 5월생이니까 18년도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다게걸렇게아렇게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자신 게게 얘기해. 10개월은 누이야아1 <웃음> 0개이은이 목도 못렇을이 <웃음> 식0개월이 i 1 0개월 c u r i t y Security, Security, Security, s e 개월은 실제로 밖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애예요 y s e 이거 지금 t 제 s e c 가 r i t y s e c 몰라 i t y Security, s e 사랑하 i t y Security, s 모 c u r i 아 y Security, s e c u r i t 죠 Security, s e 아요 r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개울수를 신경 안 쓴다니까. 아니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로 나이로 따지는 거지. 개, 오. 나이가 몇 살인데 개울수를. 아, 그, 아 그럼 다시 다시. 네. 건희가 처음에 했던 단어가 엄마였어요? 예. 네. 아 아니, 엄마는 아니었어요. 엄마 아니었어요? 뭔지 네.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도 지금 기회가 안 나가지고. 아니 까니? <웃음> <아니>. 갑자기 어깨 가 아니에요? 어핑하 오셨던 중 지금 이게 뭐안 보이는데 밑에서 덤벨로 이게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여기 숨나고딱 보면 정말 네. 아닌데. 혹시 음, 뭐 웅선님 몸 피드백 이런 거 가능한가요? 어 가능하죠. 저는 아. 좀 쎕니다. 어 그러면 지금 혹시 몸 피드백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저저 저 방금. 저 계란후라의 김치볶음밥 먹어가지고 아, 그 감안해서 그거는 음, 아직 그 네. 소화가 되고 있을 뿐이지 네. 몸에 그 지장은 없지 자, 않습니까? 펌핑할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어, 빨리 빨리 푸셔 펌핑 빨리 10초 동안 하고 <웃음> 제가 <웃음> 이불 정리 좀 해야겠다. <웃음> <웃음> 아니 저게 보디빌딩 라이프지 <웃음> 어이 어, 좀 잘하는데요. 푸셔 <웃음> 거의 좀 이상 좀보기야 여러분 부분만, 이거 이상한 부분만, 거 아니에요? 부분 반복.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한 방송 아니에요? 부분 만복하시는 <웃음> 아니, 이거 저뭐랙 걸린 거 아니죠? <웃음> 아니. 아니 야야한 방송 아니 이거. <웃음> 이제 그만 그만. 그만. 네. 자 몸평 바로 부탁드릴게. 야 아니 뭐 계란 계란으로 하고 뭐고 그냥 몸이. 혹시 뭐. 종목을 어떤 걸 나가시나요? 저는 피지컬을 나가는데요. 네. <웃음> 굉장히 민망하요 근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미사, 아니 근데 이게 카메라 있구나. 중간 카, 원래 카메라 중간에 서억수 머리 커보이거든요. 그렇죠. 알잖아요. 알아요. 근데 때. 이 종료면 네. 억수상타입니다 어? 억수 상타치요? 상타칩니다, <웃음> 아니, 상타치 상타치. <웃음> 이종면 네. 아니 나도 보면 아, 내몸 좋은데 한데 찍어보면 진짜 별로거든요. 이상하게 나와. 응. 진짜 별로.. 고 근데 이 정도면.. 그 기행종 있잖아요. 아... 그렇게 나와. 아... 자, 혹시 종목 그 포즈는 간단하게 아니면 웅선 님한테 피드백 받고 싶은 포즈 뭐 등.. 아니, 나 피지크루 뭐.. 배... 한... 아, 백 더블 바이셉스 이런 거라든지 <웃음> 그등 좋으니까 백 더블? 내가 등이 좋다고요? 와.. 좋은데요? 바지 내린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오, 와.. 좋은데? 어깨가 진짜 크다. 그러게요. 확실히 음. 피지크라던가. 음. 보완해야 될 거는 일단 근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 근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음. 아니 특별히 뭐 어디가 부족해 네. 보이는거 없어요. 야, 사람들 뭐 오, 오, 몸 두께. 옥수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몸이 하얀 편이잖아요. 태양도 <웃음> 편이잖아. 음. 안 하고. 근데 아또 이거 이거 있다. 손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아손 이렇게 하지 말래요. 이거 어, 이거. 이거. 네. 어, 씨, 이걸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게?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거 자연스럽게? 너무, 너무 너무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이거 나와 <나오면> 안 되죠. <웃음> 그 있어 있어. 아 일하면 더잘 나온다 해가지고 <웃음> 네. 나도 옛날에 막 토잡을 때막 이렇게 하고 있든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득한 거 아니야? <웃음> 아, 그래서도 <그럴 수도> 있죠. <웃음> 네. 근데 이제. 근데 하여튼 몸은 아, 좋아요. 네. 몸 좋아요. 그럼 몸그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뭐 지금 음. 이제 운동 스타일이 뭐 좀. 눈에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리에이트를 더 많이 하겠다 아니면 중량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 이런 솔직히 다 좋은데 네. 그냥 굳이 고르자면 네. 등 밑에 위주로 등 밑에부터 이렇게 차올라야 돼요 등에 오케이. 밑에 있죠 그럼 그걸 할수 있는 좀 운동법이라든지 그 운동법이라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그쵸. 깊게 당겨야 돼요 깊게? 예, 네, 깊게 그러니까 음. 어깨가 어깨 네. 여기까지 꽂힌 상태에서 네. 팔꿈치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깊게가 아니라 어깨 먼저 꽂히고 그 다음에 더 뒤로 꽂히고 네. 이까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한번 이거 옆에서 그 유텍 프론트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꽂아볼래요? 이렇게? 더당겨줘 이것보다는 네. 이 동작보다 위에서 꽂아야 돼요. 위에서. 위에서 꽂는 걸로 한번 보세요 응. 아, 위에서 꽂... 응. 어깨를 먼저 박고 어. 그리고 배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코, 코어, 코어가 딱잡혀 척추 정렬를 일자가 돼야 돼요. 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꺾이지 말라는 거죠? 야, 이렇게 일부러 제끼면은 네. 이게 힘이 더 가는 느낌은 나는데 아, 실제로 안 가요. 사실상 그 느낌은 좋지만 음. 근육이 운동되는 건 아니다. 맞아요. 이게 꺾이는 거에 자꾸 속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척추 아치 만들라잖아요 네. 그러면 등을 제대로 안된다고 아 그러니까 척추 정리를 딱 일자로 잡아야 돼요. 등 운동할 때는. 일단은 척추 정리 일자로. 자, 자 그리고 더 깊게 당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코어가 중요한 게 이게 네. 코어 통을 잘 잡고 네. 잘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야 돼요. 저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뭐 있나요? 몬스터 중에 오신 걸 봤었는데요. 또 포옹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아쉬워서 다음에 뵈면또 달려가겠어요. 어 혹시 지금 뭐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 한번 한 다음에 약간 합성 네. 예. 네.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이, 이상 이 구도로 저희가 보내 드릴게요, 사진. 네. 아, 보내 드렸어요? 사진이 <웃음> 결론 안 좋으신 거 같아요.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웃음> 어, can say, I c a 근데... a 이팅하겠습니다 y I c 쌍해 보여. y I c 근데 say, I 근데 n say, I can say, I can s a 니까 이제 이 say, I 이 a n say, I can say, I can say, I can say, I can say, I can say, I can say, 수 없다 n s 수 y I can say, I can say, 내 팬이지. 약간 이런게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웃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쵸. 진짜 막 누가 내보고 사진 찍자고 하는 게난 그게 너무 고맙고 음. 내를 알아봐 주는 너무 고맙고. 음. 옛날에는 약간 그게 좀 뭐라 되지. 좀내 생각에 뭐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요. 어. 너무 고마운 거야. 확실히 좀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구나 이게. 응. 그러니까 알아서. 좀 시달리다 보니까. 음. 네. 이상한 사람들도 시달려도 보고 악플도 네. 해보고 하니까 네. 와 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마운 거구나 네. 이 뒤에 있는 분 같은 아, 진짜 진짜 고맙죠 몇 네. 년째 계속 좋아해주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 대가 아... 장난으로 막, 막 이렇게 실한 했지만 은 네. 진짜 좋아요 저는 아, 진짜 감사하고 네. 진짜 뭐 가까이만 살면 술이라고 한잔 네. 비싼 거로 네. 사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뭐 시합 저는... 끝나고 뭐밥 한번 같이 하죠 그러면은. 저는 좋습니다, 네. 진짜로. 네. 시합 끝나고 네. 식사 한번 같이 하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얻어가셨나요? 네, 너무 그냥 네.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아 대화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네, 그럼 저는 그냥 이런 너무 고마워요. 네. 오늘 방송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끊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 마지막 인사. 아 오늘 저희그 생생근육통. 저 다음에 폐지 안 되길 바라고. 아 진짜 네, 매주마다 저 기도해요. 어 저는 이 몬스터 짐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음. 이게 그냥 이 그냥 제가 아첨을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아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아, 이 아첨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반. 반. 아, 오케이. 아, 사실 진짜 아첨이 아니고 <웃음> 네. 진짜 어찌보면 우리나라 휘트니스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진짜.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네. 저는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준호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쵸. 저는 이거 좋습니다. 오... 좋아서 계속 볼 거고, 네. 다음에 또 불러주면은 네. 뭐또 숙소는 잡아주겠죠. 아, 저... 예, 숙소까지 아... 잡아주셨거든요. 좋은 모습으로 제가 실수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거지 없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감사합니다. 생생 근육통 열심히해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생생 근육통, 근육통.